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냐 라는 반응을 보인 것 소방당국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는 지난 29일 저녁 10시 20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돼 30일 정오까지 150여 명이 넘게 사망하고 부상자 또한 8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접수된 실종신고 건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580건을 넘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참사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경찰재난대책본부 및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 수습에 돌입한 상태다. 그런데 이처럼 아직 사건은커녕 피해자 수습이 완료되지도 않은 이날 오전 MBC PD 수첩이 먼저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 라고 밝힌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 네티즌이 직접 제기했고 이날 곧장 관계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겠다는 문구로 수정된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 또한 사고 수습이 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 사건 원인을 용산 대통령실의 청사 이전 때문이라고 주장해 문매를 맞았다. 사고 수습 중인 대형 참사에 대해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 과정 절차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정부 탓이라고 발언했던 것.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3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 라며 이 모든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우 인력 탓 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영희 부원장은 곧장 졸속 결정에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 라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이 채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미확인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 자칫하다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를 자초할수 있다. 심지어 남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존 소통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형법공직선거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여러 분야의 현행법상으로 엄연한 범죄 행위다. 지난 2008년 4월 29일자 mbc pd 수첩의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에서 비롯된 광우병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논란으로 비화되자 남영희 부원장은 해당 글을 자신의 SNS에서 삭제하는데 MBC PD 수첩도 슬그머니 당국 사전 대응이라는 문구를 관계자 제보로 수정하기에 이른다. 지난 29일 밤 10시 15분부터 용산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사람들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30일 오전 10시 기준 압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1명, 중상자 19명, 경상자 63명 등총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5일 24시까지 국가에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큰 인명 피해를 낳은 사고로 지상파 3사 MBC, KBS, SBS는 새벽부터 24시간 특보 체제로 전환하고 방송 예정이던 프로그램들을 결방시켰다. 30일 MBC는 보도본부 전 사원 출근을 명했다. 종합편성 채널 4곳, JTBC 채널A, MBN, TV조선과 보도전문 채널 2곳 YTN, 연합뉴스 TV 도등도 계속해서 헬로윈 참사 사고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종합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들도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는 놀랍 놀라... 지난 29일 벌여져 현장 사고 수습이 한